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STJ의 인간관계,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TJ는 생쾌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워크홀릭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전에 올린 ESTJ 소개 영상에서 댓글에 일 얘기가 거의 전부인 것 같다. 좀 다른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의 일 얘기만 했죠. 근데 ESTJ 본인이 그런 사람인 건 맞습니다.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괜히 오컬릭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ESTJ도 사생활이 있겠죠.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연인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ESTJ의 정체성은 주로 일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어떤 유형에 비해서도 그런 편이죠 누군가의 엄마이거나 누군가의 남편 아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나 직함 예컨대 땡땡 주식회사 총무과 김 팀장 이런 게 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stj는 전업주부하고는 별로 안 맞아요 만약 etj가 전업주부라면 집안 일이 자기 업무가 되는 거죠 청소 빨래 이런 건 괜찮은데 육아 같은 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너무 빡세게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종류가 있는데 업무 자체에 빠삭한 사람들이 있고 업무는 잘 몰라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에티제는 주로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지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티제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일단 이전 영상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ESTJ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유형들 그리고 다르거나 먼 유형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의견이에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ESTJ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유형들과의 관계예요 일단 같은 ESTJ와의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글자만 다른 유형들을 보는 거죠 ISTJ ENTJ ESFJ ESTP 이렇게 다섯 유형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ESTJ끼리의 관계예요 어떨까요?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라이벌 의식 같은 게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센케잖아요. ESTJ 별명이 젊은 꼰대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맞는 겁니다. 만약 대등한 관계라면 경쟁 구도가 되는 거죠. 나도 꽤나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인데 이 친구도 만만치 않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승부욕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ESTJ끼리는 차라리 상하관계로 연결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되거나 가장 아끼는 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STJ, ISTJ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ESTJ와 가장 비슷한 유형이 ISTJ가 아닐까 하는데요. 둘다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ESTJ는 일 자체를 좋아해서 워크홀릭이 되곤 하는데 ISTJ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사 구분이 확실하다거나 할까요? 일만 칼같이 하는 게 아니라 퇴근도 칼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ISTJ입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죠. 본인 일은 확실히 처리해 놓고 가니까 ETJ에게 ETJ는 아주 호흡이 잘 맞는 동료가 되곤 합니다. 같은 ETJ보다도 더잘 맞을 수 있어요. 한쪽이 밀어붙이면 다른 쪽이 받쳐주고 한쪽이 돌격 앞으로 하면 다른 쪽이 어호사격하고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래에 관해서라면 거의 베스트 커플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E와 I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차이가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ESTJ, ESFJ 관계예요. ESTJ, ISTJ가 주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관계라면 ESTJ, ESFJ는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 협조하는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예컨데 t 제가 생산이나 경영을 맡고 f 제가 영업 이나 마케팅을 맞는다는 식이에요. 아까 ESTJ가 일 자체에 열정이 있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면을 커버해 줄수 있는 사람이 ESFJ예요. FJ는 일도 일이지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대하는 업무. 예. 컨데 영업이나 서비스 쪽이 잘 맞는다고 했죠. 이렇게 일로만 보면 서로 보완이 잘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T와 F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거겠죠. FJ는 ETJ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가끔씩 인간적인 섭섭함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람도 좀 챙겨가면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ETJ는 FJ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네. T와 F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ISTJ, ESFJ 모두 SJ그룹이에요. SJ그룹 중엔 ISFJ도 있죠. ESTJ, ISFJ의 관계도 비슷한 게 있어요. T와 F의 차이가 있고요. E와 I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SJ그룹 내의 관계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믿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엔 ESTJ, ENTJ의 관계인데요. ENTJ는 SJ그룹이 아니라 NT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ESTJ와는 비슷한 듯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유형은 확실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워커홀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같은 ESTJ끼리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경쟁 구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ESTJ끼리의 관계에서는 차라리 상하 관계일 때가 낫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엔 반대예요. 상하관계일 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ESTJ 상사의 ENTJ 부하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ESTJ는 전통주의자죠.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면이 있어요. 웬만하면 상사의 지시에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ENTJ는 자기 생각이 강한 편이죠. n t 그룹이잖아요.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다른 점이죠. ESTJ, ESTP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는요. 한 글자만 다른데 완전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예요. S 유형들이 글자리가 다를 때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ESTP는 ESTJ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e t j 가 거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a t i 은 반대예요. 노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노는 것 빼면 왜 살지? 이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어? 아닌데 내가 아는 ESTP는 사업가인데 사업밖에 모르던데 맞아요 ESTP는 사업가 기질이 있죠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요 ESTP한테는 노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밌으니까 푹 빠져서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사업이 일종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두 유형은 가끔씩 비슷하게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다 열정적이거든요 에티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커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티브는 사람 자체가 열정적입니다 주로 노는 거에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빠져서 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마인드가 정 반대라는 겁니다. 에티제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에티브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죠. 어떤 쾌감이나 즐거움이 주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둘다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ESTP는 쾌락주의자이지만 현실주의자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극현실주의자입니다. ESTJ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쫓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머리가 다 돌아가는 사람이 ESTP라는 겁니다. 어쨌든 에 t j 와 t p 은 직장에서 친해지기는 매우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 극과 극이거든요. 어렵게 가까워졌다고 해도 관계 유지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에티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잘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에티브는 잔소리를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여기까지 ESTJ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관계였고요. 이번엔 다르거나 먼 관계로 가볼게요. 이전 영상처럼 첫자리와 끝자리를 보는 거예요. ESTJ는 EJ 유형이죠. 반대 유형은 IP 유형이 되는 겁니다. ISTP, INTP. ISFP, INFP 이네 유형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ESTJ, ISTP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비슷한 면도 많아요. ST 두 글자가 같잖아요. 둘다 현실적이면서 이성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행동 방식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EJ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IP는 나서지 않고 상황에 맞추는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STJ가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ISTP는 그러지 뭐 하면서 맞춰주곤 합니다. EJ와 IP가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ETJ와 잘 맞는 사람은 ETB 아니라 e t b 일수 있습니다. 사실 애팁과 이팁은 상당히 닮은 유형들이기도 해요. 둘다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팁은 주로 혼자 노는 편이고요. 애팁은 어울려서 노는 걸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팁이 에티제와 더잘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팁은 혼자 놀다 보니까 에티제에게 맞추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반면에 애팁은 항상 놀 사람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ESTJ가 ISTP의 혼놀에 잔소리를 하게 되고, ISTP가 ESTJ의 잔소리를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적정선에서 타협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ESTJ가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대하거나 ISTP가 조금만 더 적극성을 보이면 이두 유형은 의외로 잘 맞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e t j 는 지나칠 정도로 부지런하고 이 탭은 많이 게으른 편이죠. 둘다 어느 정도 자기 스타일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대를 위해서도 좋겠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ESTJ는 워크홀릭이다. 일밖에 모른다. 심지어 일하는 기계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하지만 ESTJ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겉보기와는 다른 면이 있죠. 자 이제 남은 유형이 INTP, ISFP, INFP인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음 영상에 올릴게요. 거기서 ESTJ의 인간적인 면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